왜? 내 급식이 왜내 급식이 민초떡볶이래 어? 뭐라고? 민초떡볶이 뭐? 민초떡볶이? 어어나 그거 찌미님 유튜브에서 봤어 오 진짜? 야 실제로 그런 음식이 존재하나봐 와 떡볶이다. 우와. 어, 나 지금 내 눈이 너무 의심스러워. 맞지? 너무 가짜 같지? 어, 진짜 아닌 것 같아. 마치 내 눈에 지금 초록색 안경 낀 것처럼. 맞아. 내 눈이 잘못됐나? 우와. 우와. 우선, 먹어보자. 응, 응. 당면인가? 중국 당면? 우동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음? 난 진짜 궁금해서 먹는다 다저 나는 거 같아. 그런가? 너 민초파야? 어, 나 민초파야. 너는? 난 민초파는 아닌데 그래도 먹긴 하는데. 음. 이거는 궁금해서. 어 정말 궁금해서 먹게 되는 어, 그런 비주얼이다. 음. 와 근데 여기 되게 다양하게 있다. 진짜 떡볶이 시켰을 때처럼 소세지 있지? 메추리알 있지? 중국 당면 있지? 와나 소세지 먹어봐. 소세지 초록색 소세지. 크림 떡볶이에 소세지 있는 거. 근데 음! 인조 맛이 나는 거같아 나는 거같아 아닌가? 안 나나? 어허허그러니까 근데 맛있다 음, 크림 떡볶이 맛이야 응 음, 이건 오징 와나 이거 중국당면 중국당면 먹는데 재밌어 음, 재밌다 야 우리 학교 급식회사 어디랑 손잡고 한다던데? 그 회사 이름이 뭐였지? 아 곱떡 그 칠통? 어, 고기 고기, 고기 거래 이게. 야, 너는 급식에 음식 들어오는 회사까지 아니야. 내가 그 정도로 애착이 있어 급식에. 근데 이거 설마 코코도 뿌려 먹는 거야? 어, 맞아, 그렇대. 뿌려 먹어 보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는 괜찮아. 왜? 뿌려 먹어 보자. 너 해, 너 하고 싶으면. <웃음> 알겠어. 그럼 내가 먼저 뿌려서 먹어보고 알려줄게. 괜찮으면 뿌려. 아, 알았어. 떡벌에... 난 듬뿍 뿌릴 거야. 듬뿍... 나맻개좀 섞어서... 뭐가 되는 거아어야 떡꼬치... 민트... 초코... 진정한 민트... 어때? 음... 야... 음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응! 더 맛있어! 뭔가 그거까 너가 생각하는 그런거 아니야 진짜 뿌려먹으니까 더 맛있어 음식이 맛있게 변해 정말? 오 진짜라니까? 완전 장난 아니야 진짜? 나도 뿌려볼까? 오! 뿌려먹어봐! 진짜 맛있다니까 응 나도 뿌려봐야겠다 초콜릿 여기다 뿌린 다음에 라고 들은 지우면 g 이거 맛있겠다 이거는 진짜 맛있어 보인다 일반적으로 민초 음식이라고 하면 이런 거로 생각하잖아 근데 떡볶이는 좀 그치 떡볶이는 음. 솔직히 생각은 안 하지 맞아 기발해 기발해 이거 만든 사람은 좀 특이한 것 같아 특이해 특이해 <웃음> 나는 이거 먹어봐야지 음, 민초 아이스크림 오. 나도 음. 오, 너도 민초에 피가 흐르는 것 같은데? 나 민초 먹긴 하는데 돈 주고 사먹지는 않아. 오. 오키님들은 어때요? 오키님들은 민초파예요? 아마 이거 보러 들어오신 분들은 민초 다니지 않을까? 아, 그러네. 네네, 알겠습니다. 와, 이건 떡이다? 민절미냐? 와, 정말 세상에 다양한 음식들이 많다. 야, 이거 한번먹어보야 오, 아이스. 음! 만해 맛있어 음, 맛있다 음. 뭐가 쉽죠 생각보다 맛이 괜찮아 음. 이건 민트초코 아몬드 음 달콤해 맛있어 오. 오늘은 민초파티다 음 내일 급식은 뭐래? 아 내일 급식은 소곱창 로제떡볶이 모듬구이 떡볶이 소곱창 튀김 응. 소곱창? 우와. 우와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다 우와 그러니까 나 이런거 처음 봐 나는 이 튀김이 맛있을 것 같아 우와. 여기 찍은 다음에 음기 바삭해 음 나는 로제 떡볶이 우와 맛있겠다 음음음음음음 다는 거지 꽃도 해 맛있어 우와 이 모든 구이 떡볶이도 대박이다 음음 음. 무슨 곁? 되게 고소한데, 이게 고소하잖아? 근데 떡볶이가 있어서 매콤하고 그러니까 풍합이잘 맞여 치킨 매운 소스 요거트 혼합 음, 맛있겠다 설라야넌김안 음. 뿌려? 난김 뿌렸는데 이 외에 단무지 볶음밥 같아. 계란도 들어있고, 음. 음. 오늘 우와, 이 밥은 뭐지? 이거를 매운 소으로 찍다가 요거는 약간 요거트 가루 같은 거 하거든? 이렇게 콜라보. 음! 음! 맛있어! 우와! 이거는 초창기기. 우와! 우 와, 맛있제게다안안 끊길 안아안 괜찮아. 어 괜찮아. 아안 괜찮아. 안괜 오늘은 진짜 떡볶이 먹는 기분이다 어. <웃음> 어제오늘 우리 급식 대성공이다! 맞아! 민초급식, 그리고 곱창떡볶이 급식먹기